뭐 해? 아 깜짝이야. 애들은 가라. 뭐 하는데? 배로나야 어. 나도 먹을래. 딸이스 크림은 없어? 있어. 줄게. 잠깐만. 근데 잠깐만. 아 왜? 아, 잠깐만. 내가 까줄게. 아 그러고 나서 안줄 거잖아. 아니야. 줄게. 줄게. 진짜 진짜 약속. 약속했다. 어 진짜 줄게 진짜 이거를 그냥 뜯는 게 아니라 잘봐 칼로 여기를 딱 뜯어서 칼쓸땐 조심조심 그 다음에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뜯어주고 조심스럽게 꺼내야 돼자너 이거 먹어 왜 그렇게 뜯어야되는데? 이걸로 스퀴시 를 만들거야 스퀴시 를 이걸로 만든다고? 어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걸로 스퀴시 진짜 빨리 돼 오. 그리고 우리 집에 마침 방울 소금이 있잖아? 옛날에 스퀴시 만들어서 오 재료도 딱 있네 어떻게 <웃음> 만들어? 봐봐 어이 메로나 껍질 안에다가 여기다가 방울 솜을 넣어줘. 이렇게 쏙쏙쏙쏙. 다 그냥 빨리 넣어버리고. 오, 오. 이렇게 다 넣었으면 여기를 테프로 막아줍나어 삐져나오지 마. 에에, 망했다. 오, 됐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오, 오, 오. 오, 살았다. 오, 똥손. 나이스. 우와 엄청 간단하지? 오다 됐다 다 됐다 느낌 재밌어 오 나도 만져보자 우와 재밌다 오 그럼 이거 메로나 말고도 다른 아이스크림으로도 되겠네 아다 어, 되지 아이스크림이 메로나 밖에 없었어? 아니 노랑 수박바도 있는데 와더 맛있는 거 있으면서 왜말안 해주냐고 너가 메로나 먹는다며 이건 내가 먹어야지 와몇개 있어 몇개 있냐고? 두개 하나 내 거지? 그래라 이번엔 내가 만들래 노랑 스바바 스키시도 깐잘지 칼은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그리고 잘라주고 자 이제 만들어 이거 테프로 붙이면 된다고 음어아나손 넣는다 이렇게 테프 테프로 막고 어 됐다 됐다 우와 우와 우와 느낌 좋아 오 완성 와, 쉽다. 재미다. <웃음> 잘했어. 나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을래. 안 돼. 너 엄마한테 혼나. 아, 먹을래. 엄마한테 비밀. 엄청 배 아플 거면서. 어. 아 망고 맛이다. 상큼하겠다. 야, 그거 뜯을 거면 잘 뜯어야 돼. 줘봐. 아지 이거 고주야오 고슴 자너 먹어라 근데 너배 아플 것 같은데 응 괜찮아 그럼 망고 메로나로 스키시 만들기 크기키키 <웃음> 방울 소음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붙이고 오나두 번째는 더 잘한다 오케이 okay. 아니야 나똥 손이 아니라고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오 됐다 됐다 됐다 완성 <웃음> 다 됐다 우와 <웃음> 우와 <웃음> 신기해 오 진짜 스키시 됐어 아이스크림 껍질로 스키시 만들기 네. 대상 아아아 예... 아... 아... 아... 어머머 얘가 왜 이래? 이거 <웃음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 얘 왜이러니? 아 오리온! 아 그게... 그게 뭐? 아 그게... 너네 뭐 아이스크림 두세 개씩 먹었어? 어... 아... 아우야! 아이스크림 그거 하나만 먹으라니까 하나도 많아 그거 두세 개씩 그냥 먹지 말고 아, 아... 그러니까 탈라지 아주 그냥 사놓지 말아야겠어 그러니까 한 개만 먹으라니까 오늘도 엄마한테 안 혼나기 대 실패 아... 아...